안녕하세요 파만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에 몽테베르드에서 나온 몬자만년필인데요 몬자만년필 같은 경우는 제가 두자루로 가지고 있어요 몬자만년필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파만니에 대해 전에 한번한 한 걸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플렉스닙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리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플렉스닙이 기준이니까 일단 플렉스닙을.. 아니다 일단 오늘은 일반닙 기준으로 하고 플렉스닙을 비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외형은 다 똑같아요. 기본적인 외형은 그냥 클리어, 클리어 색상에다가 여기 문자, 여기 문자 각인이 박혀져 있고, 그 다음에 립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피드 부분이 오픈이 되어 있다는 점, 오픈이 되어 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뭐, 전체적인 부분은 똑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은 똑같고, 일단 혹시 저번 리뷰로 보셨던 분들을 위해 일단 기준이 되는, 일단 이 엠립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엠립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어 기본적으로 왠지 모르게 <웃음> 어, 아이드로퍼를 해도 될것 같은 디자인으로 생겼어요 하지만 아이드로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아이드로퍼 시도해 봤는데 잉크주 줄줄 새요 어, 제가 저번에 리뷰한 M2 만년필이나 C1, C2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잉크가 안 새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잉크가 줄줄 새요 제가 물 넣고 실험을 해봤어요 물 넣고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물주줄줄 새더라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일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어 피드 부분도 투명 클리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촉을 보시면 굉장히 예쁘게 각인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쁘게 각인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일단 M 어자자 만년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클리어에서색상에다가뭐 나는 촉 같은 경우에 촉 교체용으로 일단 어 3종 세트를 파는 경우도 파는 것 있고요 저처럼 뭐두개더 사는 경우도 있지만 원자 만년필 굉장히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F닙도 있고 M닙도 있고 그 다음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플렉스닙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자 만년필을 먼저 하나 사고 그 다음에 플렉스닙이 들어가 있는 3종 세트를 샀지만요 하, 솔직히 말해서 뭐 그거는 뭐후일 땀에 넘어가고 더보기라는 누르시면 제 약간 주절리주절리 말하고 싶은 게 써져져 있을 거예요 더보기란 눌러주세요 어찌되었든 일단 굉장히 깨끗한 만년필이에요 깨끗하고 그 다음에 여기 컨버트 같은 경우에는 국적이기 제 때문에 암컬러쓰셔도 무방합니다 네 일단 그 쓰는 게 문제겠죠 쓰는 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껍게 나와요 엠립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두껍게 나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역시 필압에 따라서 두께가 변하는 건 변함이 없고요 하지만 조금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딱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뭐 필압에 따라서 뭐 크게 변화를 주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몬자만년필 비추천해요 왜냐면 힘을 좀 강하게 줘야 되거든요 힘을 좀 꽤나 강하게 주셔야 돼가지고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몬자만년필 같은 경우는 몬자만년필로 킬리그라핀 하지 않는 편이에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잉크 소모율이 너무 높고 일단 잉크 소모율이 너무 높은데다가 그 다음에 일단 필압을 강하게 줘야 진짜 강하게 줘야 이렇게 두껍게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플렉스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캘리그라피 용도로 한 번씩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잉크 자체가 일단 잉크름이 좋아요 잉크름이 좋은 건 둘째치고 아니다 잉크름이 좀안 좋구나 너는 까먹었다 잉크름이 좀안 좋아요 얘는 잉크름이 조금 안 좋아서 조금 흔들어줘야 나와요 그리고 잉크램이 조금 뭐 잉크가 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에 뭐 설명이 드리자면 플렉스닉 같은 경우는 플렉스라고만 적혀져 있어요 플렉스라고만 적혀져 있고요 그냥 적응적인 플렉스닉 형태를 지니고 있어요 나머지 외관 같은 경우는 다 똑같고요 나머지 외관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냥 일반 문자 만년필과 똑같습니다 총만 달라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문자 만년필 플렉스닉 같은 경우에는 따로 구매, 별도 구매를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별도 구매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별도 구매는 뭐 이베이 같은 데에서는 중고로 파시는 분들 몇몇을 보았지만 플렉스닉은 따로 몬테베르데에서아 몽테베르데에서 팔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 어쨌든 딱 따로 몬테베르데 회사에서 팔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플렉스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시필용으로도 쓸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렉스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을 덜 주고도 필압에 따라서 이렇게 굵기가 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제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먼저 만든표 같은 경우에는 아 일단 플렉스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하게 편하게 스무스하게 필압에 따라서 이렇게 써집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굉장히 유연하게 써집니다 그래서 플렉스닉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연하고요 음, 딱히 따로 설명을 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도 똑같아. 가격도, 가격은 솔직히 말해서, 가격 부분에서 솔직히 말씀해 드리자면, 원자만연필 플렉스닙 같은 경우에는 4만원 정도로 별도 구매를 하셔야 돼요. 4만원 정도의 그, 원자만연필 세트가 있거든요. 세트, 삼성 세트, F닙, 요거, 기본닙, 그 다음에 기본 M닙, 그다음 플렉스닙이 포함되어 있는 삼성 세트가 있거든요. 그 삼성 세트를 사셔야만 플렉스닙을 얻으실 수 있어요. 제가 어, 아마존에 검색을 해봤는데 몸탭에 대해서는 따로 요거 플렉스닙을 팔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플렉스닙을 구하시려면 이베이에서 따로 구매를 하시든가 아니면 저처럼 선종 세트를 구매하시는 방법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선종 세트를 솔직히 구매하시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 어느 정도 이득인 게 일단 기본적으로 어, 초기 세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초기 세개가 들어가 있는 건뭐 초기 세기가 들어가 있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컨버터가 세기가 들어가 있어요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니버셜 유니버셜 구글이기 때문에 유니버셜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 일단 기본적으로 유니버셜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모든 워터맨 워터맨 펠리칸 뭐 파보 가스텔 뭐 이런 데 여러 가지 여러 곳에 쓸수 있고요 쓸수 있어서 막 여러 가지 호환이 가능하고 해서 어 솔직히 말해서 이득이에요 어느 정도 이득이고 뭐초 같은 경우에는 뭐 주기적으로 갈아주시, 갈아쓰면서 뭐 질리면 갈아쓰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니 이베이 같은데 팔아서도 되니까 어... 일단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뭔가 좀 찜찜한 마무리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본자만 해도 리뷰할 게 없어요 저번에 한번 리뷰를 한번 한,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해서 되게 리뷰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